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24일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삼진 L&D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 8%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방문할 때 동행하고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위해서 미국 루시드 모터스 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삼성 SDI가 BMW에 공급하기로 한 원통형 배터리를 루시드 모터스에 제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 삼진 l 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데모이고 재건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고가는 4%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복구 비용이 현재까지 528조원에 달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데모가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KT 알파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4%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애플이 영화 사업에 연간 1조 2천 0 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영화 사업에 투자해서 극장 개봉 횟수와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KT 알파가 애플 TV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통해서 자사가 유통하는 콘텐츠를 애플 TV 앱을 통해 대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재부각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애플이 영화 사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7%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과거에 애플과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LG 헬로비전도 KT 알파 동일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 2%네요. 과거에 애플과 제휴를 맺은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미래셋 벤처 투자는 투자사 럭스로보의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 입니다 내용 볼게요 에듀테크 기업 럭스로보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구글과 협력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 교육 정책에 있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화제이고 공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럭스로보에 투자한 바가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솔고바이오 입니다 삼성 계열사 삼성 메디슨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동전주이고 고가는 6% 입니다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와 삼성 메디슨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신 의료기기와 진단보조기능을 대거 전시한다고 합니다. 26일부터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 참가해서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전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솔고바이오는 메디슨의 계열사 메디너스의 지분 14%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파버나인도 삼성 계열사 삼성 메디슨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 4%입니다. 파버나인은 삼성 메디슨의 부품을 공급 중이고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과 파버나인이 삼성 메디슨의 의료기기 부품을 독점 공급 중이라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SM 주식 공개매수 참여 소식에 SMCNC가 지라시로 올라왔고 고가 4%입니다. 다음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강세에 과거의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연구소나 학회에서 사용되던 양극 산화막 기술을 세계 최초로 프로핀에 적용해서 반도체 검사용 핀 제조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사마페인트입니다. 동국제강의 페인트 회사 지분투자 예정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5%입니다. 동국제강의 부회장이 올해 페인트 회사에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동국제강과 친환경 컬러 강판을 공동 개발한 바 있는 사마 페인트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퓨런티어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6% 입니다 테슬라가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모형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의 이름은 옵티머스인데 이 로봇에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간 오토파일럿용 카메라와 완전 자율주행용 카메라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테슬라와 포드 등의 차량 카메라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퓨런티어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알파홀딩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환기 종목이고, 고가는 4.4%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인 디벡스와 로봇 플랫폼용 AI 반도체 탑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벡스는 반도체 엔지니어링 샘플과 로봇 탑재를 위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현대차 기아는 주 디벡스가 설계한 m p u 를 검증하고 미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파홀딩스는 과거의 디벡스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나인테크입니다. LG엔솔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7.4%입니다. LG엔솔이 미주지역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서 미국 에리조나 지역 투자 이행을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나인테크가 LG에너지솔루션 장비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HYTC도 LG엔솔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 2.6%입니다. 과거 HYTC가 LG엔솔의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증설 수의 기대감에 상승한 바 있습니다. HEYTC는 2차전지 제조 대부분 장비의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브리지텍과 소프트캠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 때문이네요 브리지텍은 고가 4.7% 소프트캠프는 고가 4%입니다 브리지텍은 음성인식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소프트캠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3월 24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